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! 우리가 이, 우리가 이. <웃음> 진짜야? 진짜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아 이게 안되냐고 대박 빠압! <웃음> 그렇지! 간다! 오케이! 이거 또 죽여봐? 어! 빨리 이거 죽기 있어! 아 아우! 왜? 마지막 왜 죽은 거야? 와 말파괴수. 아왜왜 죽어 나? 어이 내가 하고 있어. 안돼 안돼 안돼. 아안된거 같아. 잘 있어. 보고 <목소리> <오>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이쿠. 아, 이블 유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야야야 친구 내 바지! 너 나랑 가자. 물고지 죽겠는데... 터럴, 이 새끼 뭐아니아니아니아니지 존나 빼야 돼, 존나 야 돼. 이름죽잘 가요. 바이바 즐거운 데 요! 이건 이거대로 파멸인데? 아니 그래도 말파이트가 사한 친구야. 나 아직 포기 안 했잖아. 아니 미치겠네 진짜. 안돼. 안돼. 안 돼. 어되래안 돼. 나 기대, 기번기다기그 기대. 기대, 기대. 기대, 지 않을까? 기났어대 기대. 존대 기대. 기대, 기대. 났어존대기존 기대. 존나기 존났어 아 미친아 야 <웃음> 야! 야! 야! 야! 오, 미친! 여기 걸린다고? 아! 가지마. 몰라 샌드? 아 오케이 야 YX 개신 개나리오 사라졌어. 그래도 혼자 있는 나비 정도잡을수 있지 않을까? do it. I c 그러네, I 네 o n 네 와, 개세네. 예측샷. 아, 또 어디갔어? 아, 어디갔어? 미치도록 보고싶다, 파이크야. 한 번만 안아보자. 아... 한 번만 안아보자... 아... 한번 안아가지고... 어? 뭔가 레드 설렜다. 야, 한번만 안아보자 으스러뜨려 버리게 야, 저건 또 뭐야 죽여, 워 시장! 안 돼, 지 이렇게 해도 바우처가 보였거든요. 그래, 내가 파스콘 역할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나가서 다 뽀사버려 그냥 그 집을 옳지, 옳지, 그거 모은다. 자려 내가 해낼게. 야, 존나 빨라. 이게 뭐야? 오! 야! 이겼다! <웃음> 어, 너무 행복해. 아, 어, 너무 행복해. 아, 어, 너무 좋아. 아, 어, 너무 달달해.